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에 있는 펌프트랙이라는 곳에 왔어요 와 여기 이런 곳이 있네 저도 이거를 SNS를 통해서만 봤지 진짜 실제로 와보기는 처음이거든요 저기 보면 어 여기 오려면 무조건 차량을 통해서 좀 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대전에스케줄 있어서 왔다가 이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잠깐 봤거든요어 근데 여기 진짜 엄청 크고 저 뒤에까지 트랙이 되어 있어 근데 SNS 보니까 여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와 여기서 그렇게 탔다고?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막상 오니까 엄청 어려워 보여요 영상에서는 엄청 쉬워 보였는데 여기서 펌핑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이제 돌아가 보려고요 여기 바닥은 전체적으로 아사팔트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 가운데 홀처럼 파져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패를 하면은 무조건 멈추거나 이 트랙 위로 올라서야 돼막 가운데로 뭐 넘어지거나 하면은 이 돌에 의해서 더 다치거나 상처가 날것 같아 색깔은 저기 노랑색 여기 파랑색 그 다음에 저기 레드 라인으로 해가지고 난이도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노랑색이 더 얕고 사이즈가 조금 더 작고 파랑색이 좀 중형 아 가운데 하얀색도 있는 건가? 그러면 이거? 근데 빨간색은 불고기 엄청 심해 보여요. 그리고 엄청 크고, 사이즈가. 이렇게 난이도별로 구성되어 있네요. 여기 안내 문구 보면은,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하라고 했는데, 아, 안전장비를 안 가져왔네, 하나도. 일단 여기 보면, 스타트 라인 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가는 방향이 있고, 이제 어떻게 트랙을 돌아야 되는지 방향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방향 표시. 이대로 일단 타보면 될것 같아요. 재밌긴 재밌네 재밌긴 재밌는데 이 휠이 좀잘안 굴러가 그냥 일반 스케이트보드 휠로 타면 은 뭔가 좀더잘안 나가는 느낌? 이 스케이트보드 를 타려면 크루저 휠로 바꿔서 타면 더 스피드감 있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확실히 굴곡이 펌핑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 어느 순간에 앉고 일어서야지 스피드가 붙어 가지고 앞으로 더 주행을 할수 있는지 그 느낌 그냥 펌핑 없이 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펌핑을 해야지 끝까지 어느 정도 속도가 유지된 상태로 돌 수가 있어요 여기도 스타트 지점이 여기 있네 파란색 스타트 지점은 아웃 지점이랑 좀 겹치는 거. 아 여기서 시작해서 파란색은 이쪽 점선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와야 하는 건가 보다 어쨌든 아웃은 저기 공통이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두 갈래 길로 이제 코스를 또갈수 있고 아 이런 건가 일단 한번 파란색을 가볼까요? 근데 제가 부피 스탠스라 만약에 이쪽으로 돌면 커브할 때 프론사이드 쪽으로 돌아야 돼 아우 어, 어, 산악용 자전거는 그냥 어... 와우 아 저렇게 해.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로 하면 어렵고 이제 BMX 같은 계열의 자전거를 이용하면 좀더 수월하게 주행 가능할 것 같아요 뭔가 돌긴 도는데 여기서 만약에 에어를 띈다거나 중간에 플립을 넣으려면 사람 불러야 돼잘 타는 사람 프로 스케이터들 와가지고 해야지 저 같은 애송이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일단 다리가 너무 펌핑 돼서 너무 힘들고 중간에 뭘 점프할 수 있는 여유가 1도 없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펌핑 연습하기엔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코스가 하나, 둘, 셋, 넷 고급자까지 한 다섯 개 저 뒤에는 또 모르겠네 이렇게 코스가 또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와서 타는 거는 진짜 재밌게 탈수 있을 것같아 여기 와서 한번 경험해 보는 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할 때는 어떤 느낌이더라 그리고 만약에 넘어진다고 치면 이럴 때는 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게끔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몸이 그런 경험을 하면 파크마다 형태가 좀 다른데 그런 다양한 형태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곳에서 한번 타보면 되게 불규칙하잖아요 여기가 파크는 어느 정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장소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근데 오길 잘한 거 같은데? 잠깐 잠깐 일로 와 저희 와이프도 스케이트보드를 타는데 음. 탔었는데 보세요 여기까지 잘와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멈추는 그러니까 펌핑이 잘 안되면 이렇게 회전하는 구간에서가 좀 많이 힘든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직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가 수월한지 그냥 여기까지는 바로 오고 이렇게 턴하는 곳. 어, 최근에 이천파크 갔었을 때 턴하는 곳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한다? 그러면이 무섭게 생긴 아스팔트 이 바닥에 의해서 몸이 성치 않을 거예요. 성치, 맞는다. 여기를 잘가야돼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뭔가 큰 장비로 인해서 뭔가 스케치난 자국이 보이네 전체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르겠네 이게 유지보수 때문에 아스팔트로 한건지 맨들맨들한 파크 바닥처럼 해놨으면 오 갔어 갔어 이렇게 펌핑이 안돼도 조금만 연습하면 지나갈 수 있는거 같아요 아니면 지금 몇번의 시도 끝에 이미 방법을 좀 터득한건가 속도가 어느정도 붙고 펌핑을 그래도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연습하니까 지나갔어요 방금 그래서 이런것도 좀 와서 보드도 타고 한 새로운 느낌으로 푸시오프 주행이 연습이 되는거죠 근데 여기 언제 또 오냐 여기가 좀 많이 멀어요 아마 오늘 오고 다음에는 그냥 영영 빠이빠이 되지 않을까 어 그래도 한국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엄청 거칠게 생긴게 멋있게 생겼어 딱 와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또 사람도 없고 하니까 외로워 보이나? 아닌데? 전혀 외롭지 않은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새롭고 재밌는데? 주말에 되면 아마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럼 같이 타고 그런 모습 보고 하면은 여기 진짜 좀 시원시원할 것 같아요 바람도 좀 불고 위에 대교도 있어서 여기 보면 대교 바로 밑에 또 의자가 있어서 뜨거운 여름날에 저기 그늘에서 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저기도 다 다리 밑에 있어요 이렇게 다리 밑에 있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햇빛을 피해 가지고 편하게 쉴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데요 저 뒤에까지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렇게 넘어갈 때 보면은 여기 보드가 땅에 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조심해야 돼 땅에 다니까 어 거기 그렇게 다지 조심해야돼 와 여기 뒤쪽에 왔는데 뒤쪽에는 좀 사이즈가 좀 다른데요 이 굴곡도 너무 엄청 심해 이 굴곡이 크고 저기 패여 있는 것도 엄청 깊어요 동탄에 있는 돌같이 깊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아웃이네 여기서 이렇게 돌고 엄청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여기 보면 점프대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로 점프 그러면은 저기 펀지 풀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엄청 커 이걸 만약에 타고면 이것도 지금 엄청 깊어 근데 펌핑 연습하기에는 큰게더 좋은 거 같아 저 작은 거는 계속 이렇게 눌러줘야 돼 가지고 다리가 좀 힘든데 이거는 뭔가 좀 이런 크게 휘두르는 느낌, 천천히 눌러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미니 램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거보다는 좀덜 다리가 힘든 것 같아요. 여기도 가보면 여기 엄청 굴곡져. 지금 이거 영상으로는 좀 살짝 플랫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가서... 우와~ 근데 <웃음> 들 제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기까지 또 들어가는 거죠. 아 근데 만약에 저기로 갔었으면 100% 넘어졌을 수 있겠는데 저기 그 가로가 있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사람 많았으면 이것도 못 타봤을 것 같아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밖에 없겠는데 아 저기 저희가 무슨 대기하는 공간인가 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고 아니면 이거 큰거 출발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스케이트보드로 타면 좀 살짝 위험하다는 느낌 그 정도로 엄청 크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스 크긴 큰데 거의 이런 느낌이 좀 미니 램프 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바로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 가지고 실수해서 옆으로 나간다고 하면 더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 드랍인 하는 그런 스케이트보드 영상 많이 봤거든요 떨어지는 스타일의 그 스케이트 할수 있을것 같아 여기가 이제 스타트 지점 와 여기 진짜 커 와우 날라가게했는데 진짜 에어 뜨는 사람들은 진짜 날라갈것 같아 와 소리 무섭다 와 이건 안돼 이건 사람 불러야 돼잘 타는 사람 코스 별로 있어 가지고 엄청 재밌게 탈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케이트보드 휠로 타면 좀 힘들고 휠은 좀 크루저 휠로 바꿔서 타면은 이 트랙을 타는데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보드 휠 인데 엄청 구르르 거리면서 속도가 일단 많이 죽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최근에 동생이 선물해준 이 베어링 때문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고맙다 <놀람> <웃음> 튕겨나갈 뻔했어 아 그래서 여기에 안전 가드가 있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생각 없이 타다가 날아가면 여기 부닥쳐가지고 안전하게 손지 같은 거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트랙의 중간중간에 이 돌멩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타는 레일을 일단 한번 보고 나서 이 돌멩이가 만약에 있으면 좀 제거하고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돌멩이들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돌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좀 튕겨서 트랙 안으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스케이트보 이런게 좀 취약하거든요 예, 크루저 휠 같은 경우에는 이 돌멩이 같은거 그냥 지나가는데 스케이트보드 휠은 이걸 지나 못지나가 이게 뭐 먹어, 먹어. 제동이 걸려서 이제 사람이 이제 넘어지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또 여기 바닥이 아스팔트여 가지고 이 돌이 좀잘 안보여요 그래서 내가 타는 트랙을 일단 한번 살피고 타야 될것같아 그래야지 좀 안전하게 여기서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란색은 여기서 진입해서 이렇게 돌아서 나와도 되고 이렇게 바깥으로 크게 돌 수도 있네요 코스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배경은 또 너무 좋다 여기 배경 일단 저렇게 큰거 빼고는 좀 타봤는데 일단 주행하는 것까지는 너무 재밌게 탈수 있을 것 같아 뭐 초보자도 와서 그냥 꿀렁이는 그런 느낌으로 보드 타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 엄청 고급자 여기 있잖아요 근데 나는 만약에 여기서 뭐 하나 클립 찍는다 그러면은 이 나무로 된 벤치 여기 위에서 뭐 이렇게 다운하는 거 그것만 찍어도 여기서 엄청 멋있게 나올 것 같아 왜냐면 대교기 때문에 조명 써가지고 좀이런 느낌으로다가 떨어지는 거 찍으면 진짜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저는 또 여기 여기 이제 차 없다면 여기를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탈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저기서 이렇게 푸시해서 와서 여기서 알리 해가지고 오히려 이쪽으로 떨어지는 느낌 좀 그런 식으로 타면 오히려 여기도 오히려 스트릿 스팟 같은 느낌이 더 나올 것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가서 이거 올라가서 여기서 노즈 스톨 딱 찍고 이제 내려온다거나 그럼될것 같아 물론 이런 건난안돼 SNS에서는 좀 이런 느낌으로 스케이트 보드 타는 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 네, 습니다 제가, 제가 타야죠. 나중에, 나, 나중에. 여기는 안, 오, 안 오겠지만, 이런 비슷한 느낌의 스팟이 있으면,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아, 천파크에 그 뱅크에 튀어나온 렛지 있잖아요. 그걸 연습하면,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도 뱅크 있고, 뱅크 끝에 렛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다만, 여기 이 경사가 너무 이제 가파를 뿐. 푸시에서 와서, 이거 가파른 거 하고, 여기 노즈 걸고, 나오고. 그래서 파크에서 기본적인 거 연습이, 충분히 되면 이런 스튜릿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스케이트 기물이 돼가지고 다양하게 스케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져요 아 여기 정말 좋다 재밌다 좋은 것보다 재밌다 그리고 좀 초급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러운 재질로 해가지고 주행하는 것도 좀 어려운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 때 넘어져도 쓸리지 않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재질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들어져요 그래도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의 컨셉과 기획의 의도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죠 주행만 했는데 주행만 했는데도 재밌어 그리고 여기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올때 음료수 충분히 준비해 와야 되고 화장실은 있어요 저기저 직전에 어, 여기에 화장실은 있으니까 음료수 이런 것만 좀 챙겨와가지고 편하게 좀 마시면서 보드나 뭐 여기에 맞는 이제 스포츠 활동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 봐야 돼가지고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럼 전 이만 안녕 뚱